I'm not sure if you're not sure i 이 y o u r 이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요 o t sure if you're not sure 방문일 1월 4일 화요일 오전 11시 40분 입니다 이 만조 시간 3시간 전에 방문을 한 건데 제가 방문한 때가 물 때가 산물 이에요 그래서 물때는 그렇게 썩 좋은 때는 아니었습니다 한 5물 뭐 6물 7물이 정도 넘어가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산물이 많이 있지는 않았고요 망둥이죠. 네. 이건 얼마 씨이에요 필요해 많아. 필요해 많아. 해 먹어도 맛있고 매운탕 끓여도 맛있다고 해요. 잘해줘요. 네, 오늘 제가 사러 온 거는 바로 낙지예요. 그래서 낙지가 얼마 전까지 더 싸게 판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오늘 조금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었어요. 네 이제 배가 거의 다 들어왔다고 네,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량 물건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매기가 그리고 정말 비싸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비싼 것 같아요. 2만 원, 3만 원. 그다음에 말리실 거예요? 네? 말릴 거예요? 네. 말릴 네. 거면 좀큰거 가지고 한마 너무 비싸서 못 사겠네. 아니야 지금. 그래. 지금 다 비싸 원래 물건이 없어 원래. 어, 다다잘잘잘 두마리만 마리만. 두 5마리만? 이렇게 샀으니까 내가 한 마리 더 끼워줄게 했죠? 응. 네 얼마에? 5만원! 알았어 삼색이는 얼마씩이에요? 요거 킬로에 만원씩인데 2킬로 많이 넘어요 그냥 2만원 주세요 삼식가좀 비싸게 전와요전식이는 삼식이 맛있어요 맛있. 3시기. 네 삼식이는 3시기. 탕으로 아주 어, 괜찮은 오게. 그런 생선이죠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어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마리, 다섯 마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다 다섯 마리, 다 다섯 마 예, 낙지가 쌀 때는 만 원에 일곱 마리 막 이렇게도 판매를 했었다는 얘기를 듣고서 간 건데 오늘은 제가 물대를 좀잘못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갈까하다가 이제 어시장 안으로 조금 들어와서 구경을 조금 더 해봤거든요. 네, 꽃게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꽃게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석화가 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석화는 가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한가했니까뭐 그러니까 평일이기도 하죠. 그럼요. <목소리> 네, 네. 음. 여기 안에 바로 식당도 있고. 아, 뭐, 네. 똑같아요. 어디가 나요? 킬에 3만. 정도. 네? 광어 여보 우럭 여우럭은 킬에 2만 5천이고 광어는 킬에 3만이에요. 2만을 따야지. 그냥 보여드릴게 한번. 보자 한번. 그럼 광어 큰 사이즈별로 봐야지. 네네 그렇죠. 세조개가 꽤 많이 보였어요 어, 여기저기 있었는데 뭐 가격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뭐 키로 한 25,000원 선이 제일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망동어 같은 경우는 이제 난전보다 5,000원 비싸지만 이게 손질해 준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예전에 참 그, 그냥 낚시로 쉽게 잡았던 생선인데. 새조개는 얼마씩이에요? 2 5 0 원. 0 원. 2 5 0 0 0 원. 2 5천 만천 원. 드린다 가2 5 p o 오세요 g a l 찍어봐요. u g a l p o 이요 u g a l 만원입니다. 만원이요? 맛있어요. g a l Portugal, p o r t u g a 데 Portugal, p o r 만 원. g a l p o r t 만원 a l 사 o 도 조금 많이 나갑 o 다 이런 건 얼마씩이에요? 지금 a 로당5 r t u g a l p o r 원 u g a l p o r 원 a 이제 예, 이거는 사수차인데요 라스사는 사실때뭘 보냐면은 이 예, 머리 부분을 만져보시면은 여기가 말랑말랑하잖아요 이런 거는 B급 살이 없는 거고요 외로운 거 같은 경우는 사수를 보시면 꼬리부도 보는 거지만 이게 날개가 쫙 텄을 때 이런 게 싱싱한 거고 여기 만지면 이게 살이 안 들어가요 만져보시면은 안전하죠 이게 살이 좋은 거예요 이게 A급 요즘은 이제 쭈꾸미 가 나오네요 예. 쭈꾸미는 봄쭈꾸미도 마시면은 겨울쭈꾸미가 가장 연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래서 봄에는 이제 쭈꾸미 하시면은 봄꽃 말고인데 겨울쭈꾸미가 제일 맛있어요 연하고 부드럽고 진짜 달아요 여기 앞에 있는 건얼마씩이에요 2만원 2만원 이거는 얼마씩이에요 그거 13,000원 13,000원 핑크랩은 어떻게 해요? 핑크랩은 6만 5천원짜리 7만 5천원짜리 대개는 얼마씩? 그 황금 광어. 근데 이거 그냥 광어 맛이에요. 뭐 특별하게 더 이렇게 특출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이제 바깥으로 나왔는데 좀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한쪽으로 찍는 거 불법인 거 네 어떤 근거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촬영을 왜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 뉴스를 한게본게 게 있어요. 이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소포구 어시장이 과거에 바가지 오명을 받기 위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래포구가 무게 300g의 공용 소쿠리를 도입한 건. 화재로 재더이된 어시장이 3년 9개월 만에 재개장하기까지 생계터전 일은 상인들 얼마나 망연자실했습니까? 바가지요금 그리고 불친정과 싸우겠다, 각오다지며 새 출발한 게 불과 2년 전이지 않습니까? 일부의 일탈에 억울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시장 찾는 발길이 지금보다 더 뜸해진다면 그땐 그 억울함에 누가 귀 기울여줄까요?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한국 100대 관광지에서 탈락했는데 남동구는 그연유를 문체부에서 알려주지 않는다며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언제까지 과거의 명성에 기대해 살수 있을까요?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잘못을 인정해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본질은 신선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수산물을 기반으로 한 신뢰입니다. 소래포구가 많은 이들에게 더는 추억이 아닌 기대가 될 방안, 남동구와 상인들의 절실한 한 마음을 촉구합니다. 네, 뉴스에서 이 포인트를 잘 찍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점들을 잘 얘기를 하네요. 네, 오늘 아까 목표가 낙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길가에 해주세요. 있는 네. 점포에 가서 낙지를 했는데 이렇게 낙지를 저는 가는 낙지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로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지니까요? 네, 네 마리. 그러면 만원 칠? 어, 네. 창질해도 돼요? 어, 네 해도 돼. 네, 이게 만원 어치인데 양이 꽤 되죠. 잠초어는 얼마죠? 예, 잠초어 킬로가 만 오천 원. 대구에 만 오천 원. 네, 네. 네, 황당한 일을 겪은 오늘 소래포구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은 인천 종합어시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